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, 오늘은 어,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, 먼저 나마토건 어, 상당히 이제 건설주 중에 어, 그래도 어, 선방하면서 그 어, 잘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낙연 관련주고 정치인 관련주기 때문에 어, 뭐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외에 건설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건설 주중에 3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률 증가율 상위 기업을 보시면 신원이 268.8% 증가를 했습니다 3분기만을 기준했을 때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뭐 300% 가까이 증가를 했고 세보 194, 현대 46, 일성 9, 지능이 6%대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영업이익률 탑 5 종목 보시면 이제 대명이 21.1%, 17, 14, 12, 9.2, 어 그래서 10에서 20%대의 이런 영업이익률을 상위 기업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실 이 건설주 보시면 남아가 6% 상승하면서 가장 좋죠 흐름은. 그 퍼는 이제 17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두 번째, 금화 같은 경우는 이제 8배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죠. 그리고 시가총액은 1200 금화가 1700억대 얘가 조금 높죠 다소 어, 그리고 이 어, 증가율이 좋았던 영업이익 증가율 신원이나 세보 한번 보시면 어, 세보가 824억대 어, 신원이가 605억대 시가총액이 1 0 0 0억원대 있는 수준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어, 뭐 증가율은 상당히 이제 좋았지만 시장에서는 뭐 그닥 이렇게 좋은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어, 대형주 지금 지수가 어, 지금 연초부터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어, 대형주들 아주 좋습니다. 대우, GS, 현대, 뭐 삼성엔지니어링 어,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죠. 그래서 어, 바다권이 아니냐는 기대를 좀 해보는 어, 이런 어, 그 어, 조심스럽게 한번 바다권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어, 이 건설주들이 어, 그동안 이제 계속 어, 바닷권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서희는 퍼는 3배 수준입니다. 여기 있 있는 업중 중에 장장낮또또이 4배 수준에 있는 게 디에리가 퍼 4배 수준에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이 u m b e r of 배, h e 이 u m b e r of t 있고 p b r 을 보시면 이제 0.4가 안 되는 기업 동원이, 서이, GS, 디에리 다 0.4배가 안되는 아주 저평가 수준에 있죠 그리고 부채 수준을 보시면 이런 상승률이 좋은 기업들 대부분 부채가 좀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걸볼수 수 있습니다 현대는 0.27% 상승하면서 시총은 요중에 이제 가장 높은 4조 1000억 원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삼성물산 건설주 중에 그나마 이제 많이 안 빠진 종목이죠 12만 원대에서 지금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던 삼성이. 그리고 남아토건 보시면 지금 만원대의 전 고점 라인 부근에서 엄청난 공방,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하면서. 그래서 이 남아 같은 경우는 이 만원선에서 계속 이제 공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원이 영업이익률 증가율로는 상당히 좋지만 어, 실제 차트의 모습은 뭐 거의 망가진 모습이죠 하지만 또 1월 어, 요 부분을 보시면 어, 점진적으로 이렇게 연초부터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어,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는 어, 이런 모습이죠 거래량은 뭐 10만 주대입니다뭐 소외 주죠 어, 그리고 다음 세부 어, 얘도 뭐 증가율은 좋았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은 좋았지만 시장에서는 그닥 다 이렇게 관심을 못 받고 있죠 어, 거래량은 이제 2만 주대 수준이고 대명이 얘는 한번 크게 반등을 한번 줬었습니다. 그리고 지능이 뭐 신원이나 뭐 거의 비슷하죠. 1월부터는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 저점 부근에서 쌍바닥을 찍고 이제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능도. 다음은 동원이 얘도 뭐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. 얘는. 그리고 서이 얘도 마찬가지죠. 전 저점 부근에서 반등했습니다. DL이, 얘도 1월달 신저가를 쓴뒤로 계속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고, 대우, 마찬가지죠. 이중바닥을 찍고, 지금 3,800원대에서 신저가 이후에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. 대우. GS, 마찬가지죠. 대우나 뭐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.